자 오늘 파워포인트 네 번째 내용은요 어, 어떤 걸할 거냐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어, 파워포인트에서 음, 어려우면서 쉬운 거 어떤 거냐 그러면 파워포인트의 레이어라는 개념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글씨를 썼는데 그림에 가려서 글씨가 안 보이거나 뭔가 그림과 글씨를 겹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걸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레이어에 대, 대해서 잘 알면 은꽤 쉬운데 대부분 그걸 아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나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아는데 어,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정지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시간을 잘 타이밍을 잘 봐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세요. 처음에 잘 보세요. 처음에 내가 글씨를 씁니다. 어, 안녕하세요 라는 글씨를 썼단 말이죠. 요렇게 그죠? 글씨를 쓴 다음에 이 글씨에다가 우리가 첫날에 둘째 날에 배웠던 것처럼 글씨를 키우고 폰트를 바꾸고 뭐 이런 다양한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색깔도 뭐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뭐 색깔도 좀 이렇게 바꾸고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여기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올그 그림을 자 그림을 홈 옆에 보시면 삽입 이란 메뉴가 있는데 삽입 삽입을 클릭하면 여기에 그림 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림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을 클릭하면 다양한 그림들을 가지고 올수 있는데요 어뭐 필요한 그림을 하나를 한번 갖고 볼까요? 네, 가지고 오면 자 삽입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들어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글자와 글자와 그림을 따로 따로 나누어 두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여러분들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 글자를 그림 위에다가 올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글자를 그림 위에다 올리는 순간 그림이 글, 어, 글자가 사라져 버려요 그죠 렇 글자를 이렇게 그림 위로 올리려고 갖고 왔는데 글자가 안보이잖아요 <웃음> 대부분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또 글씨를 새로 쓰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 안보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무리 뒤져봐도 안나와 그죠 안나오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글씨를 새로 쓰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글씨를 썼단 말이죠 네, 글씨를 새로 쓴 다음에 새로 입력을 한 다음에 잘 보세요 새로 입력한 다음에 똑같이 만들고 이제 색깔을 색깔을 입력을 했는데 이번에 있는 글씨는 어라? 그림 위로 올라가네요 그죠? 아까 처음에 분명히 작업했던 글, 글씨는 글자 뒤로 그림 뒤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글씨들은 보이잖아요 그림 위로 올라갔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그림을 움직이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만들어 놓은 글씨와 두 번째 만들어 놓은 글씨 둘다볼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겹치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글씨는 사라지고요. 두 번째 만들어 놓은 글씨만 보이잖아요. 자, 이게 어, 파워포인트에서는 여러분 뒤에 있는 이 흰색 화면 이 흰색 화면이 말씀한 것처럼 a4 용지가 아니라고 한글처럼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서 막히냐면 얘를 한글에 한글랑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아래한글에서는 글씨를 그냥 그대로 써면 순서대로 나오니까 근데 얘는 뒤에 있는 흰색 하면은 뭐냐면 여기 위에다가 글씨를 쓰면 글씨를 보여주고 여기 위에다가 그림을 올리면 그림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 쌓는 것처럼 순서대로 쌓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세요. 제일 먼저 글씨를 썼죠? 이게 제일 밑에 깔린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뭘 올린 거예요? 그림. 그 위에 그림을 올려보니까, 글씨보다 그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림이 글씨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1번이 제일 처음에 쓴 글씨. 두 번째가 그림이 간 거예요. 두 개가 겹쳐버린 거죠. 그 위에 세 번째 뭘 올린 거예요? 글씨.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세 번째 거는 글씨가 작더라도 그림 위에 세 번째로 글씨를 써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이어라는 개념이 레이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레이어 그럼부터 못 알아들으시니까 순서 그죠? 만든 순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만든 순서가 처음에 무엇을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림을 먼저 가지고 오고 그 위에 글씨를 쓰는 게 맞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파워포인트 작업하면서 매번 그렇게 뭘 어떻게 만들지 알고 작업을 할 겁니까? 대부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순서를 조정할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순서를 어떻게 조정하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 있죠?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이 그림을, 그림을 맨 뒤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이해 되시겠어요 또는 여기에 뒤에 있는 이 글씨 있잖아요 이 글씨를 어떻게 해요 맨 앞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먼저 그림을 맨 뒤로 보내볼게 그림을요 자 그림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중간에 중간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보내기 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요 혹시나 혹시나 하시다가 요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렇게? 즉, 여기로 이동, 복사, 취소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저처럼, 저처럼 요런 메뉴가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메뉴가 나오시는 분들, 이 메뉴가 나오는 분들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너무 길게 오랫다가 누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손떨림이 심해가지고 흔들린 거예요, 손이요. 네. 그러면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요. 에, 다들 젊으시니까 그죠? 그렇게 뭐 손떨림이 심할 것 같지는 않으신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요런 경우는 그냥 다시 천천히 마우스를 오른쪽 바튼을 살짝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맨 뒤로 보내기 보이세요?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글씨 두 개가 다 보이죠. 그죠? 왜? 얘를 맨 뒤로 보냈으니까. 아, 이해되시겠어요? 반대로, 반대로 요 뒤에 있는 글씨 보이세요? 이거를 클릭해서 어떻게 해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순서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를 조정하는 방법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파워포인에서 트 대부분 이 순서를 조정하는 걸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 그러면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다들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려 안 올리고 <웃음> 그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순서를 조정해서 꽉 차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 파워포인트 순서적 레이어 조정하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앞에 배운 앞에 학습한 어, 순서 조정하는 거 있죠 그죠 순서 조정하는 거를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걸또 1주차, 2주차, 3주차, 그러니까 세 번까지 배운 거를 다또학습에사는 거에 잘 보세요. 자, 원을 그립니다. 원. 이해되시겠어요? 원? 자, 원을 그립니다. 원을. 이쁘게 원 하나 그리고요. 원. 네, 원을. 자, 원을 하나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숫자 1. 적습니다. 그죠? 1을 적어서 톡톡톡톡 툭 누르면 글씨가 커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합니다. 2. 3, 4, 5.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수정합니다. 2, 3, 4, 5. 자, 그 다음에 이걸 겹쳐 볼게요, 여러분. 아, 그 전에 색깔을 좀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색깔을 바꿔야 구분하기 좀 쉬울 테니까요. 그죠? 네. 색깔을 살짝 한번 바꾸겠습니다. 제가요. 네. 자. 색깔을 바꿨는데, 겹쳐 볼게요. 자, 첫 번째 만든 게 1이죠. 두 번째 만든 게 2고, 세 번째 만든 게 3. 4, 아, 3, 그 다음에 4, 5.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래 딱 겹치게 되면 5가 제일 위로 가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요. 반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5가 제일 밑으로 가고, 어떻게 돼요? 1이 제일 위로 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순서대로 하면 돼요. 2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어떻게 해요? 맨 뒤로 보내기. 3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뒤로 보내기. 4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뒤로 보내기. 5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뒤로 보내기. 그죠? 이게 이 순서 조정하는 거 여러분들 할줄 아시면 아 내가 몇 번째 것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구나 몇 번째 글을 어디로 보내야 되구나 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순서를 조정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파워포인트에서 어, 레이어 즉 우리 순서 조정하는 거 알려드린 겁니다.